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택과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에 대한 이야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과 아파트가 일 7가지로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화주택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코로나 사태를 치르면서 많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지구 변화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특히 코로나를 대비한 주택의 변화라든지 거주 공간의 다양성과 평면의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직주 근접평이 아닌 직주 일체형 주택이 유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는 사회적으로나 개인 그리고 가정의 삶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는데 그러한 변화는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먹고 자고 싸는 극히 기본적인 기능만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의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3개, 화장실 1, 두개가 단순하고 컴팩트하게 짜여진 백면으로 이러한 집은 주부를 제외한 가족들이 직장과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외출이나 외식이 줄어들게 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라이프 스타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비단 근본 코로나만으로 부각된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원격진료 등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도입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구였던 것이 근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실행이 옮겨진 것이며 건강과 다양한 생활이 가능한 주택의 변화는 예전부터 꾸준히 요구되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목적 공간인 운동실이라든지 음악실, 오디오룸, 작업실 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집콕 생활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집, 특히 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혀온 것이 이와 같은 다양한 생활 공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집이 가족들의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공간으로서 가족들이 다 함께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트처럼 그저 먹고 자고 싸는 기능만을 위한 주방, 침실, 화장실만이 아니라 운동실이나 음악실, 작업실, 오디오룸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간은 단독주택은 지하실이나 다락 같은 곳에 만들 수도 있고 또 실제 그런 공간을 만든 단독주택이 많은데 아파트 경우라면 별도로 그런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테레비만을 보는 거실을 이러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거실에 별 의미 없이 테레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소파나 불필요한 가구 등을 없애고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운동이나 음악, 서재 등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다양한 취미생활 공간으로서 발코니나 테라스, 미니정원, 마당, 옥상 정원 놀이방 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간은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거의 온종일 집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공간인 것이죠 특히 이러한 공간은 방 3개짜리 단순한 아파트와 같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컴퓨터나 오락에 빠져 살다보니 가족끼리 대화는커녕 얼굴도 보기 어려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되는데 미니 정원이나 테라스는 다양한 취미를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들의 화합이나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꿈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간도 단독주택은 마당과 옥상 정원 등을 만들 수 있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할수 없으므로 발코니를 더 넓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설계와 특히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아파트의 발코니나 베란다 등은 외부 와 완충 공간으로 대피 뿐만 아니라 바깥바람을 쐬고 미니 정원 등을 가꿀 수 있는 특히 코로나 등으로 환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완충 공간은 필수적인데도 발코니 확장까지 함으로써 좁고 답답한 아파트가 더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번째로 독립된 공간으로서 서재나 공부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은 코로나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로 더 확산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의 전략 등으로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능률적으로도 좋고 특히 건물 보유나 임대비, 관리비 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회사는 아예 본사 건물이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나 로컬 오피스 등을 위한 재정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집은 그저 생활하는 공간에서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서 서재나 공부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들의 방해나 가족들의 생활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에 지장을 초래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공간은 주방 침실 화장실 외에 서재나 공부방은 반드시 필수적이고 이러한 기능을 위한 통신 등의 설비와 가구 및 환경 등도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번째로 넓고 수납 공간이 충분한 주방과 식당이 요구되는데 이제 집격 생활의 보편화로 홈쿡 홈카페, 홈캠핑 또는 홈트레이닝 등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각종 용품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야외활동 대신 집에 머무르는 집콕 생활이 보편화되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는 홈쿡, 전문 커피숍 못지않은 커피나 차를 즐기는 홈카페, 거실 또는 베란다에서 캠핑을 하는 홈캠핑 등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죠 특히 외식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홈쿡을 돕는 각종 주방 가전제품이 등장하고 기존의 냉장고 등 주방 가구들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넓은 공간과 주방 설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홈쿡 못지않게 홈카페나 홈캠핑 홈트레이닝의 열기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홈카페족들은 집안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홈커피를 즐기려 하며 업계는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커피 거품기와 커피 머신 등의 홈카페 아이템을 속속 늘려가고 있고 집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홈캠핑 관련 용품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집의 구조나 평면 그리고 인테리어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접이식 테이블, 아이스박스와 또는 각종 운동기구와 용기 등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수납공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비록 코로나19 사태가 이러한 방식을 촉진시키긴 했으나 이런 코로나 뿐만 아니라 계약 연기 등으로 몇끼 자녀의 식사를 챙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나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이러한 요구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집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기능 위주보다는 이제는 환경과 건강한 설계가 요구되는 것인데 그동안 주택 특히 아파트의 평면 구조는 기능을 위주로 설계를 해서 동선을 최대한 단축하고 데드스페이스 즉 낭비되는 공간이 전혀 없는 설계로 각 방을 배치하고 각실의 크기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하고 살기 편한 구조로 만드느냐는 것이 아파트 설계의 주안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환기나 채광, 조망 등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설계도 그렇지만 외부와 완충 공간으로 겨우 만들어 놓았던 발코니마저도 거실이나 방, 주방 등으로 넓혀서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깥 공기를 쐬거나 환경을 위한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즉 이러한 구조는 안전이나 건강 그리고 생활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코스트 코로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다 더 안전과 건강 등 환경을 고려한 평면 설계를 한 주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벽식구조보다도 라멘구조 즉 기둥과 보로된 구조가 요구되는 것인데 즉 이제까지 아파트 등 집의 구조는 대체로 벽식구조로서 칸막이 벽이 거의 내력벽으로서 실내의 내부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필요에 따라서 또는 가족들의 특성에 따라 방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평면 변경을 하고 싶어도 특히 집콕시대를 맞아 서재를 만든다거나 방을 없애고 개방감 있게 만들려고 해도 구조적인 안전 문제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벽식구조보다는 설계 당시부터 기둥과 보로된 소위 라멘 구조로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구조로 하면 방등 실내의 모든 칸막이 벽이 비내력벽 그러니까 힘을 받지 않는 벽이 되어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방을 늘리거나 없앨 수도 있어서 가족들의 변화 예를 들어서 출가를 하거나 가족들의 수가 변하는 경우 또는 천편일률적으로 건축된 아파트의 평면을 사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빌딩이나 사무실 공간이 바로 기둥과 보로된 구조이고 현재와 같은 아파트는 방을 구성하는 칸막이벽이 모두 기둥 역할을 하는 내립벽으로 이러한 구조를 벽식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개별형 주택인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주택과 주문형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와 향후 주택의 새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목적 공간, 그 다음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 또 독립된 공간으로서 서재와 공부방또 넓고 수납공간이 충분한 주방과 식당, 다섯 번째로는 기능 위주보다는 이제는 환경과 건강을 위한 평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벽식 구조보다는 라인멘 구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주택이나 특히 아파트와 같이 분양을 받거나 매입을 해야 하는 집 등은 집 주인인 건축주 마음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실과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천편일률적인 평면과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이러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형 주택을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특성에 맞도록 직접 설계해서 건축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주문형 주택을 짓는 방법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전원주택 등 개별형 주택은 아파트에서는 갖출 수 없는 마당이나 정원 그리고 다양한 공간인 음악이나 오디오,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실,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서재 그리고 다락의 놀이방, 작업실, 룸카페, 공부방, 또한 옥상 정원에 바비큐나 놀이를 할수 있는 데크,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한 꽃밭이나 텃밭 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입구, 복도나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의 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러한 개별형 주택은 한 가족만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문용 주택도 새로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